하나가 없어. 하나는 그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과연 나 같은 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물다섯 살 이주현입니다. 네, 제첫 번째 인생 레코.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방황했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친구들을 조금 잘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자주 다투기도 하고 같이 담배도 뻐끔뻐끔 피고 잦은 가출에 부모님이 앞에서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손목에 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진짜 제가 그때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화가 나면 집에 있는 가구들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과연 나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안에서 상처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연아 한번 수련회 가볼래?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느꼈던 었 것일 수 있어요 목사님 오셔서 막 설교 시간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울고 뭐 불고 저 사실 그 사람들 보면서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 사람들 왜 울지? 아, 그 하면서 아저 사람들 나약해서 우는구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인생이그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들이랑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고, 내가 어떻게 악한 행동들을 했었고, 이걸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시더라고요. 또그 안에서 그 사랑들이 막제 안에서 막 느껴지는데, 그냥 진짜, 아, 저 사람들이 우는 거는 가짜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이 우는 것에 진짜 감격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삶에 조금, 삶이 좀 달라졌었던 것 같습니다. 내 네, 해시태그를, 나 같은 사람도, 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것은, 네, army. 네. 네. 네. 군대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 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생활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 다안 미는 분들이었어요. 안믿는 친구들이었고, 안믿는 사람, 막, 하나님 없다라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막, 네 시간, 네 시간 동안 변증하고, 이게, 매일 매일 그런 삶이었어요. 막 이렇게 별론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후임 두 명이 자기 좀 외박 나가고 싶다고 그 힘들다고 이제 같이 놀러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근무 바꿔줘 그 제가 그때 하루 종일 근무 섰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절에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진짜 예수님 잘 맞냐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이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어느새 그렇게. 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라고요 이 사진에 해시태그를 군종병이라고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세 번째 사진의 해시태그는 내 네, 손모임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었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너무 많이 막 치이고 막, 막 바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오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막 많이 이어졌던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그래도 아 그럼 이 친구에게 내가 손모임을 해줘야겠다 제안이나 해볼까? 반응들이 약간, 어, 어,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주연아, 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될까?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아,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막 임원을 막 싫다, 맨날 뭐 하기 싫다 했었던 그 친구가 청년부에서 이제 회계로서 임원을 맡게 되었어요. 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 의 말씀 짱! 저의 네 번째 해시태그는 전도타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들을 좀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전도타임 때, 막 어떤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약간 주고받았는데요. 어, 일요일에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좀 약간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복음을 다시금 듣고, 알게 되면서, 제가 요번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전도타임을 네 번째 해시태그로 네 번째 인생 내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인데요 살면서 방황도 해보고 그리고 남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해봤는데요 결국 우리들에게 공헌 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진정 채울 수 있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꼭 기도하겠습니다.